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하였다면 재사망보험금은 부채기나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2020 가합 7 5 3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보험자 망인은 2007년, 2008년에 가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 기간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된후 직접 사인 호흡 부전, 중간 선행사인 해열증, 선행사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왕인이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외래적인 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매개체에 의해 감염되었다는 등 감염 과정에 있어 외래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었고 망인의 60세를 넘은 사람으로 당뇨와 고혈압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내재적인 요인이 위, 기저질환 등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하여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폐혈증에 이르게 된 것을 두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라고 보기 어렵고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보이 상당합니다. 생명보험에 적용되는 생명보험 표준약과부표 4, 제 분류표의 제 1조가 보장 대상이 되는 제외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을 포함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오히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약관에는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질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은 질병에 해당하고 피고가 보상하지 않은 손해로 봄이 상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